민지 뭐해? 응? 민지 육준서 좋아하지, 육준서님. 왜? 나는 육준서님처럼 철봉 한번 해보려고, 니네 옆에서. 네가 좋아할까봐. <목소리> 잠깐만 기다려봐. 어, 아, 벌써 깨네? 아이 일단 육준서님처럼 흑백으로 좀 바꾸고. 노래 소리도 좀 바꿔야 되잖아 노래 소리 노래 소리도 클래식한 걸로좀 바꾸고 뭐야? 오, 좀 하는데 몇 개지? 안 생겼는데, 그거 육전사님 같아? 아니, 머리를 눌러야지. 육전사님이 32개 하잖아. 야, 너무 많이 하는데, 오! 야니 거기서 내려서 떨어지면 안 되지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돼 하나라도 더 하려고 걔 내려오면 어떡해 응. 택전사 정신 못봤어? 아빠가 특전사하냐아 <웃음> 어때? 뭐가 어때? 육전사님 같애? 어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어? 아니? 뭐? 나갈게 응.